안녕 여러분 양갱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1월 16일날 제 생일이었는데요 그날 너무 많은 <웃음>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선물들이 무진장하게 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빨리 뜯어보려 했었는데 제가 또 그냥 뜯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왔고요 제가 사실 이번 생일날 혼자 보낼 뻔했었어요. 왜냐면 다음날 바로 일이 있어가지고 자취방 혼자 내려가서 혼자 외롭게 보낼 뻔했는데 온라인상으로 너무 많이 축하를 주셔가지고 아쉽지 않게 이렇게 끝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맛있는 고기 한우를 딱 먹으면서 이제 깔끔하게 이제 생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빨리 이걸 뜯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많아서 빨리빨리 뜯어야 시간이 너무 길게 끌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두 개는 미리 선물을 받았어요 일주일 전에 선물을 받아서 사실 미리 뜯어봤거든요 루이가또즈 가방에 들어있는 이그 상자는 저희 사촌 언니가 선물을 해줬고요 지금 안에는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다 이미 뜯었거든요 근데 지갑을 어디다 놨을까요? 지갑을 선물 받았고요 루이가또즈의 아이보리색 지갑입니다 제가 원래 지갑을 이 헤지스 지갑을 쓰고 있었어요. 얘는 이제 동전 들어가고 지폐 들어가고 카드 들어가고. 근데 이제 카드가 3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였고 여기 카드 지갑이 있어서 제가 웬만해선 카드 지갑만 들고 다녔었거든요. 여기 카드가 여러 개 들어가고 여기에 지폐도 넣을 수 있어서 잘 쓰고 있습니다. 동전은 안 들어가지만 제가 동전 쓸 일은 크게 없어서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제이스티나 쇼핑백인데요. 이거는 저랑 동갑내기 사촌 친구가 준 선물입니다. 뜯어보기만 했는데 상품은 안에 그대로 있을 거예요. 열어보면 이렇게 목걸이가 나옵니다. 너무 예뻐요. 가로로 이렇게 팬던트가 들어가 있는 목걸이인데 제 취향을 딱 저격한 목걸이입니다. 매볼까요? 제가 지금 하트 목걸이를 달고 있는데 이렇게 착용을 했습니다. 오, 깔끔한 게좀 무난하게 착용하기 좋은 그런 목걸이인 것 같아요.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택배들인데 카카오라고 찍혀있는 거 보니까 카카오 선물하기 선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한번 뜯어보도록 합시다. 아 뭔지 알겠네요. 아 네. 짠 이게 찬영이라고 학교 동창 친구 같은 건데 꿀이 <웃음> 보이세요? 인어공주 니트 담요래요. 이거를 인증샷을 찍어달라는 거예요. 아, 저이 정도로 긴지 몰랐어요. 완전, 완전 길어요, 완전. 이거 어떻게 써? 이 상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웃음> 엄청 큰 거였구나. 근데 이거 어떻게 써요? 맙다는 말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뜯어보도록 할까요? 얘도 의류 종류인 것 같아요. 아! 서형이라고? 제가 영자라고 부르는 친구가 있어요. 제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친구가 준 선물입니다. 이거는, 잠옷이에요. 짠, 이렇게. 파우치 들어있어요. 완전 보들보들한, 간결 잠옷이 들어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 귀엽다. 딱! 영자가 고른 것 같은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귀여운 헤어밴드가 아, so cute!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옷 종류 다 먼저 열었어요. 아! 케어베어죠 이거? 이름 케어베어 맞나? 제 친구의 동생이자 제 후배 소연이, 안소연 그 친구가 준 인형입니다 아 너무 귀여운데요? 저인형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머 볼까지 빵빵해요 이거 다람쥐 아니야 다람쥐? 고맙다는 말은 이따 마지막에 한 번에 할게요 다음은 이거를 열어볼게요 둘도 없는 친구에게라고 써져있거든요 진짜 이건 뭔지 알고 있어요 이거 지금 해명도 들어가 있는 제 인스타에 진짜 많이 올라오는 친구거든요 요렇게 <웃음> 너무 귀여운 호랑이가 저를 맞해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홍삼입니다 저보고 홍삼을 먹으라고 홍삼을 보냈어요 어머 심지 많이 들어있어요 새해 박스나 들어있거든요 진정한 친구는 최고의 자산 그래 고맙다 내가 너의 큰 자산이라니 참 뿌듯하구나 요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중학교 친구예요. 정화가 선물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에스쁘아 에스쁘아가 들어있고요. 제가 원래 이런 색상을 안 발라요. 안 바르는데 요즘에 겨울이잖아요. 아 이런 거에 또푹 빠져가지고 이런 색상이 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선택을 했고요. 요런 요런 컬러입니다. 이제 절반도 안한것 같은데 자 이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인데 이제 자퇴를 저보다 빨리 했어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얼굴못 봤거든요. 한번 봐야지 봐야 되는데 너무 멀리 지내가지고 한 번도 못 봤는데 선물을 다시 보내줄까 하냐? 하비 빨세 카드가 들어있어요. 너무 귀엽다. 이게눈 픽션 핸드 크림이 들어있습니다. 깔끔한 초록색 포인트 되는 색깔이고요. 요 끝에 있는 걸로 이렇게. 여기다가 끼우면 푹 하고 뚫려요 이렇게 저 이거 작년인 가 알았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아무튼 되게 뭔가 시원할 것 같은데? 따뜻함이 딱확 잡아준 것 같은 느낌 <웃음> 이게 무슨 냄새 나야 돼? 아무튼 해야 좋습니다 요가 이게 뭘까요? 근데 이런 걸 받았었나? 아~~ 이거 와 이거 신기하다 근데 패키지가 너무 귀엽지 않나요? 우와 미친. 저 이런 초록색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제그두살 때부터 친했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찐 20년 지기 친구. 그 친구가 리스트를4 0갱나를 보냈어요. 종류에서 고르라고. 약품들 쓰는 거 알죠? <웃음> 이렇게 뜯으면 귀걸이가 이렇게 진주 귀걸이가 들어있고요. 들어있고 목걸이가 들어있습니다. 얘도 진주 목걸이거든요. 들어있어요. 그래 지금 목걸이를 두개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차고 돌아댕겨야겠네요 다음은 정신적 지주인데요 얘랑 저랑 잘 맞아요 약간 안 맞는 것 같은데 맞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오 패키지 진짜 예쁘네요 이렇게 안에 보면 두 개가 들어있는데 이게 달바 미스트인 것 같고 이건 핸드 세럼 앤 크림이라네요. 아 이건 핸드 크림인가봐요. 손톱이 너무 기니까 이것도 안 되네. 세럼이 들어있다 약간 안개같이 안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뿌려져요. 엄청 가볍네요. So 소 큐트한 핸드 크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거 지금 이거 쓰레기 치울 생각에 벌써부터 아찔해요. 엄마 오기 전에 다 치워야 돼. 이거 열어볼까요? 어디 건지 모르겠어요. 아임 춘식! <웃음> 춘식이 요거트 글라스 볼이라 적혀있네요. 근데 패키지가 너무 귀엽다. 어 생각보다 크다. 엄청 크네요? 요거트 글라스 볼입니다. 작년에 학교에 선생으로 들어갔을 때 저랑 같이 지냈던 유민이가 준 선물이에요. 이 친구가, 아, 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웃음> 뭐지? 진짜 모르겠네. 아! 이거는 제 사촌 오빠. 열어볼게요. 제 인센스틱 한번 써보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써. 있게 이렇게 트레이가 들어있고 여기 안에 인센스틱이 들어있을 겁니다. 라벤더 향으로 받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세워야 이렇게 되워지죠 이렇게? 오!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직도 열 개가 나왔다고? 이거는 템버린즈라고 써져있죠? h a p 스 y b i 써져있고요. 이렇게 템버랜즈제 <웃음> 기억으로 이 친구는 제 다섯 살로벤데 저랑 이제 작년에 또 같이 함께 학교에서 동고동락했던 학생 중에 한 명입니다. 햄버린즈 핸드크림이 들어가 있고요. 어 이거 아까 그 핸드크림 냄새 비슷한데? 논픽션? 냄새 되게 비슷해요. 같은 향인 건가? 오. 자 다음으로는 아 허리가 너무 아프네요. 카카오 프렌즈라고 써져 있죠? 아 라이온이 들어있는 애플워치 충전기. 거치대거든요? 애플워치 충전할 때 거치하라고 있는 <웃음> 아이인데 이게 왜 이렇게 모양이 생겼냐면요 여기 동그라미 안에 있잖아요 여기 애플워치 충전기가 들어가요 저플로치를 끼우면 여기 이렇게 화면이 뜨는 거예요 너무 귀엽죠? 애들도 심지어 너무 퀄리티가 좋아 너무 귀엽다 아까 도 홍삼 점을 보낸 그 태경이가 <웃음> 홍삼 캔디를 보냈거든요? <웃음> 홍삼 정만 받은 줄 알고 야 이게 뭐냐? 했거든요? 그날 저녁인가 딱 보니까 뭐야 홍삼 캔디도 보냈어 너? 갑자기 <웃음> <깔게> 된 거예요 <웃음> 캔디가 진짜 많아요 너 이렇게 무거워? 핸드워시 세트인데요 이게 진짜 귀여운 게 곰돌이 모양 거품이 나오는 핸드워시예요 오! 뭐대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냥 위에다가 안에다 꽂으면 이 쓰리시라고 적혀있죠. 그러니까 두살 많은데 한학년 위인 선배인데 제가 학교를 대학 학교를 나왔잖아요. 근데 선후배라는말 아직도 어색해요. 쓰리시 파우치와 이 난자 이거 뭐가 있는데 아무튼 제가 이런 파우치 진짜 좋아해요. 왜냐면 들고 다니기가 너무 편해가지고 팔레트랑 립이 들어있네요. 이렇게 예쁜 컬러의 색네 개가 들어가 있는 팔레트입니다. 쓰리씨는참 패키지를 잘 보여요. 오 이거 완전 제 컬러. 파퓸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코코도르 같은데요? 아 아니네 이거는 제또 중학교 친구 정은이가 선물을 해준 건데 이거 테이프가 어디? 이거 생각보다 사이즈가 있구나? 오 어, 너무 귀엽다 랑방 향수입니다 약간 오렌지의 그 상큼한 향이 들어가아나데금 코에 들어가가지고 아! 시원한 향수 근데 이제 딱 뿌리고 나면 달콤함이 향이 이렇게 계속 나고 는 향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네요 <웃음> 얘가 코코도르인것 같아요 지금뭐 이렇게 많아 지금 향을 너무 많이 맡았더니 코가 마비된 것 같아요 12시 전화가 왔어요 생일 축하해 하면서 무슨 향 좋아해 해서 무슨 뭐 무슨 뭐 하면서 엄청 열심히 걸으더라고요그러서니만 이걸 선물을 딱 줬는데 코코도르 다들 아시죠? 유명한 거 꽃이 들어있네향 맡아볼게요 진짜 시원한 향향좋아한거든요 깔끔한 거, 진짜 깔끔한 향으로 좋네요 이게 퓨어 코튼 향이고, 이게 에어 에이프릴 프레쉬래요. 두 개나 줬어요. 이 친구는 저랑 졸업까지 함께한, 제 맨날 괴롭히는, 제 MBTI가 ENFP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인티제예요. n f p 와 인티제의 조합은 진짜 환상의 조합이란 말이에요. 왜 환상의 조합이냐면 MFP가 옆에서 막 떠들면 인티젠은 귀찮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짤들이 되게 많아요, MFP랑 인티젠은. 그런 사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진짜 그 짤을 현실화시키는 친구거든요. 이거 <웃음> 저 이런 거 처음 받아봐요, 진짜. 요거트 메이크업인데요. <웃음> 야, 너 이것도 있을 것 같고 저것도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 줄게 없더라. 고 근데 이건 없겠지 하고 보내줬다는 거예요. 사실 집에 그큰 요거트 메이커이 있어요. 엄마 거. 저 되게 작은 줄 알았거든요? 생각보다 지금 커가지고 약간 당황스러운데. 와 아, 진짜 은솔이다운 생일 선물이다. 이렇게 안에 통인가? 여기다 우유 넣는 거겠죠? 여기 써있어. 플레인 요거트, 카스피에 요거트, 마시는 요거트, 낫또도 되네요? 와 신기해. 대박.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컵이에요, 컵. 절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저희가 진짜 좋거합 그때 원하는 컬러가 하나밖에 없어서 컬러를 고르지는 못했어요. 화이트 컬러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네이비로 똑같은 걸로 잘골랐는데 귀여운 에스프레소를 넘어가야 될것 같은. 이거 똑같은 컬러고요. 이사 가면 자취방에 딱 이렇게 놓고 이게 홈카페 감싸고. 에휴, 뭔 느낌인지 알죠, 여러분? 예. 뜯었어요. 와우! 지금. 아, 진짜. 엄청 많이 아파.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울어요. 너무, 너무, 가식 같은가.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요.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엄청 많은 선생 성... 진짜 축하를 받았어요. 제 생일은 또 1년 뒤에 돌아올 거니까요. 그날은 제가 진짜 코로나도 없이 진짜 열심히 놀 거예요. 코로나,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할수 못한 게 작년부터, 작년 생일부터 너무 많았어. 근데 그 한을 언젠가는 풀겠다는 마음으로 그때까지 열심히 또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